왔다 왔어. 탑잉 진행자 미스터 안입니다. 오늘은 당근으로 사이드봉을 네 가지, 센터 꽃을 하나,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세팅해 놓겠습니다. 쭉지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이서 세팅이 됐습니다.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